안녕 안녕 짜잔 우도를 가기 위해선 배를 타야 되는데 여기 선착장에서 표를 끊고 예,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 우도에 들어가는 최종 목적은 뭐 짜장면이랑 짬뽕 뭐 이런거 먹고 그 땅콩 아이스크림 먹는건데 현재 한번 와봤던 곳이라서 과거의 추억을 좀곱씹으러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가자 가자 그래, 그래 가자 너 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승선 신고서를 쓰라고 하네요. 두 장을 작성하고 신분증을 꼭 제시해 주세요. 신분증 진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음. 2시 거 타야 돼네아 그래요? 어. 2시 건절는데한 2시 반 거야. 아, 표시가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그래도 볼게 나름 인, 있어서 다행이네. <웃음> 이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런 거 어제 밤을 새고 아침 비행기를 타가지고 지금 진짜 죽을 것 같아 와.. 바람 겁나 분다 아, 추워 들어가자 발바닥 시려운데? 발바닥에 다 같이 앉아서 가니까 마치 어디 피난을 가는 것 같아요 걸어 달릴 수는 없어서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이제 버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짜장면 먹방을 하러 왔다고 했는데 배시간이안 맞아가지고 땅콩 아이스크림만 먹고 바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부득이하게 촬영을 끝내게 됐네요 안녕 안녕 어, 어, 땅콩이 날라가 어. 어. 바로 엄청 불어 아이씨 뭐야 얘기 아, <웃음> 어, 타야돼 아이씨